눈통 들어, 그렇지. 빈샷. 빈샷. 아군이 승리 나이스샷. 오 외국인 친구 나이스샷. 음... 그럴 수 있겠다. 어떻게든 뒤에서 해주겠지 라는 마인드로 띈 듯. 오 실패형. 이건 일단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선가 나를 찌를 수 있다. 미리 대비라 하고 있어야 돼. 好 c 不 m p a 이게 안 자, 자, 방금? 와, 자, 끝까지 쫓아오는 거서 무섭다.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와 이걸 괜히 뒤로 뺐다 나는 나 잡을 줄 알고 당연히 쏠줄 알았어 개피줄 알고 와 이걸 못 잡았네 근데 사실 쫄은 건 나였나? 당연히 나 잡으러 쫄았어저 정도 집념이면 미션은 안 하겠다 생각했지 야 허를 찔렀다 역시 더있어 자, 눈통 들어오지. 그렇지 하나 더나이서 a 이안녕하안녕하세요 그냥, 그냥, 그냥, 그냥, 그냥, 그냥, 그 그래도 다한 다 번씩은 주총을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... 겁니다. 아, 네! 숨신는 왔는데. 아, <웃음> 살았다. 다시 나이스. 나이스. <목소리> 나이스. 에 눈을 좀 괴롭혀 볼까? 보이진 않더라도 한발싸놓는게아 눈장패 스나가 있구나. 살짝 움츠하게 아, 여기 안다진다 꾸레 왔다. 꾸레 느낌 왔다. 꾸레. 그렇지 그렇지. 중순아입니까? 나이스 진짜 이렇게 보면 안구사가 참 역적이었다 진짜 와 희한하네 최근에 스나 박전 한번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머슬 메모리가 남아있어 우와 <웃음> 어실프요나 일부러 1테스 시키려고 이거 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<웃음> 단디 안하시나요 한마디 해줬다 단디해라 유행어 퍼뜨리는 사람이 어? 푸우? 저 오케이 내가 당했네 누 마르 그래. 그렇지, 그렇지. 논마을 그래, 미안하다. 빙샷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방금 방은 조금 조름소았 돋았다. 형이 u 이라이라어 단어 u n k Punk Punk p 아 n k 아 아니다, 영 u 의미 p u 가 k 가 오. 어? 야. 가보. 오, 왜안 맞았어 방금? 알겠습니다. 자, 준비하시고. 아, 야. 잘못하면 투 발렸는데 다리 하고 있네. 우리 가스 근데 왜 이렇게 자랑 갑자기? 어 BMK 물들어 와 검색 백업쩐다. 와제 검백업 봐. 분명히 두명 잡은 것 같은데 두 명이 더 있네. 아 이거 역시 한 번하기가 무섭지 한 번하면 바로 그냥 테스가 더 늘었죠. 올 때가 됐는데, 어, 야야야야, 깜짝이야. 금방 오늘 질렀구나. 응?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저, 딴 데가 아니라! 그건 무서운.. 그건 무서운 곳이네 교배필 아 근데 저 형님 아이디가 적을 때마다 좀 살짝 어 시험병 살았다 이거 <웃음> 이걸 사네? 골뱅이 마이너스 행데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내 예상은 전망 듣기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파이썬! 나이스 샷, 오, 외국인 친구, 나이스 샷. 검자방에 있으면 우리 좀 위험했는데. 나왔다, 눈밀. 와, 저희님, 한대 맞고 또 계속 쏘시네. 요새 분 들이 그때 진짜 겁이 없어. 그러니까 계속 쏘 는게 되게 무서워요. 막 일단, 내 일이 없는 사실 할까？어어, 아군 이패 배하 였 습니다. 와 근데 돌격으로 이리저리 뚫고 다니다가 스나가 진짜 필요... 아그 그래. 뭐냐 편안하긴 하네요 편안한 총이긴 하다 뒤에서 벙벙 한발 쏘고 빠지고 한발 쏘고 빠지고 셰프형 이상하게 포지션 잡는게 스나처럼 잡아 체크할 때 스나랑 봐봐 나랑 계속 동선이 겹치잖아 봐봐 이거 봐봐 갈때또 같이 가자 기신같다 나이스 <목소리>